또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 할 때, 그죠? 네. 주격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하고 뒤에 있는 뭐가 같아서 가져온 걸만 거예요. 그렇지. 뒤에 주어가 있어서 같아서 가져온 게 주격관계대명사고, 아 적어볼까? 그러면 여기다 그렇죠. 적어볼까? 목적은 뒤에서 가져온 애가 뭐였어요? 목적어, 그렇죠. 화살표도 쓱, 쓱, 쓱. 그러면, 자, 이제, 볼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뒤에 있던 어떤 애를 가져온 걸까? 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결국에 뒤에 있다 좋은 예. 거야? 똑같은 화살표. 그러면, 그렇지! 그거야. 뒤에 뭐가 있어서, 뒤에 뭐가 보였기 때문에, 소유격이 보였기 때문에, 걔를 가져다가, 슉! 앞으로 만들어준 게, 그게 소유격? 관계 되면은 네. 되면... 그렇지.